전화를 지켜야 한다 진격하라! 진격하라! 리더! 리더! 파이팅! 아,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연지이야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밝고 선한 분위기의 안정적인 배우 이연희를 기대하겠습니다. 연희야 넌 정말 반짝반짝 빛이 d 단다 t 인 n 역 너무 힘든데 정말 잘해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야 k n o 정말 수고 많이 했고 다음 I don't k n o 서만나 o n t know. I 에서 한번 막걸릴 때가 있겠지 그러나 는 우리나라 배우를 두 가지 구분을 해요 모델스타 액팅스타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이건 금상첨화야 그 진짜 최고라고 그러니까 우리 연희도 그런 배우가 되도록 어,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완성된 배우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정신하길 바랍니다 <목소리> 어제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오늘막공인데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나고 어, 참 시원석을 수석한 것보다 아직 사실 실감이 잘 안나는 것 같아요 휴식 취하면서 또 다시 이제 다음 작품을 위해서 어, 어, 잘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까지 어,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